이 개념이 뭐냐면, 얘가, 얘가 왜 튀어나왔냐면, 나돌링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 뒤에 버돌소 내가 올수 생각됐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나돌링이 버돌소비구웅이라는 인식, 이거 이전에, 얘하고, 얘들이 그리고 동사 원형이고, 여기 조동사니까, 얘네들이 다가 동사라는 사실. 그럼 지금 도치색까을도알수 있어야 돼. 이렇게. 주어가 사야 될것 같아. 문제는, 휴 문제 나오면, 요건 이제 두 개니까 그런데 세트로 나왔는데, S 붙이면 틀린다는 사실. 그치? 앞에 조동사 나왔어요. 일반 동사일때 반드시 두, 두, 디 띠. 요게 존재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 들어가야죠. 이런 문장이 이제 원래 문장이었을 때는 굳이, 그죠? 원래 문장이었을 때는, 원래 원래 문장이 있을 때더타이좋으로 나왔겠지. 그리고 뒤에 이제 나돌이가 들어가고, 뒤에 버릇도로 들어가고. 강조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강조해요. 항상 됐습니까 우리 이제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이게 해류에요 해류 종류는 뭐 뿐만 아니라요 자 이게 뭐야 나아가고 그 다음에 물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물과 썰물이죠 그죠 어, 밀물 썰물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끊임없는 영원한 리듬으로 라고 나왔어요다지 빠졌다 도왔다 빠졌다 도왔다 하지만 자봐 하지만 바다에, 바다에, 바다 그자체의 수면은, 웃겨요. 그 변해, 안 변해, 이안 아, 변해요. 결코, unrest. 어, 웃으면 u n r e 용이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니다에 요거는, 나름 길이 나왔다. 나한테 나왔으니까 여기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 동사 나오니라아 학생이 뭐했냐면 마스터했습니다. 뭐를 배수를 마스터했어요. A는 여기 있어요. A는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얘예요.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조동사 보러서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이 부분이 뭐야? A야.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해석 공식이 있잖아요. B 하고 나서야, 뭐? B로서, A야. 비 하고 나서야, B로서야. 한 학생이, 어, 이 대수를 숙달하고 나서야, B로서, 그는뭐할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뭐를? 물리학의 원리를. 그치? 이게 진짜 어렵게 나는 게, 어, 지난번에 이거 나왔나요? 이게? 이렇게 두기도 하잖아요.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이 사이에다가 나던 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B. 네. A가 나와야지. A는 어디서 부 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A 어떻게 써주면 돼? 이렇게 쓰면 되지. w Or. She. Can. 어, 순주의하다고. 그래. Can. Begin. Uh, to. Understand. A. 그치? 박힌 응, 부분이에요, 나. 원래는 뭐예요, 원래? 원래였어, 거 나던 틸이 떨어져 있을 때. 나던 틸이 어떻게 떨어져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 있었던 거야, 나한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b 그 블라블라 나오다가 여기서 언틸 어, 하고 잡힌 거야 이제 헤드 응. 메스터들 끝그 응. 나도 티를 원래 원래 문장 그렇지 최초 문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강조하기 이전의 최초 문장 그러면 이거를 강조한 게 뭐야 이마 도치 강조 도치의원 강조야 알겠어 어도치의원 강조야 그래고 이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또? 다시, 어떤 강조야 이거는? 강조군에 의한 강조야. 이때 강조군에 의한 강조야. 이때 강조군에 의한, 강조 의한 강조. 러니이두 가지가 세트로 나올 수 있다. 성경 세트니까 이세 개는 코를다 알아두는 게 좋아. 언제든지 서술형으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빈도수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강력하다고요. 어 서수영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항상 이렇게 완전 문장을해야돼대충이할건 아니야 그래야지 딱딱 고자리 딱 왜냐면 포인트가 되는 자리에서 은밀 놓치잖아요 이거뭐 이어지는 얘 예, 이어지는 거 강조문에 들어갈 때 이런 거죠 그지 지난번에 기억이 나냐? 아 이렇게 예상 이렇게 기대되어진다 뭐 말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리즈 익스펙티드 대절 했잖아 그리고 I 주고 I 주고 I 주고 E 주고 T 주고 깜짝 놀랐어 팍떠올라야 된단 말그야 그렇게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리즈 익스펙티드 대만 되는 게 아니야 가저 대절 진주어 부인데 이리즈 세트 대도 되고 이리즈 believed that도 되고, it is thought that도 되고, it is supported that도 돼. 심지어는 it is reported that도 돼.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꿔주면 they say t a t 이야 expected, 너희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결국 바꿔주면 they expect a t o 야 그런 문장이에요. 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는 그거는 알았는데 또 they expect that은 모르면 또안되잖아 그렇지? 원래는 삼형식이었던 거야. 특징이 뭐냐면 저기 목적이야. 내저기 목적인 경우에 그래서 그게 혼란을증거요